짜잔 아리아 이야기 마저 합시다 내가 이거를 우선은 꼬였어 1시간 26분 이내 했는데 꼬였어 꼬여보였어 하여튼 그래도 노력합니다요 게임 소리 살짝 큰 수도 있으니 크면은 얘기해 주세요. 살짝만 줄여 놓고 마이크 좀 마이크로 좀 올리고. 블로기 아, 진짜 나 이거를 나쁜 했인데 이게 스토리를 약간 내가 이제 얻어야 될게 있어요. 이제 꽃을 얻어야 돼. 지도 그것도 있는데, 기방에 이제 여기 분명히 있, 여기 이제 글라데스 보어 뭐 쪽에 있는데, 가짜 튤립으로 바꾸라는데 어딘지를 몰라서 들어가면은 내가 이 꽃을 가져가야 돼. 근데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가져가면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가짜 툴립을 찾아야 되는데 로버트 사우디의 골, 골딜러스와 곰세마리의 책이다. 근데 이거를 가져가야 돼. 근데 가져갈 수가 없어. 가져가면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여기서 막혀버렸어. 요거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쪽지, 기, 기펜, 안경, 책칼피 리본, 돋보기, 잉크. 이걸 찾아야 되는 건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건가? 이걸 찾아야겠다.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으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어? 검돌이 장난감으로 가득하다. 상자 득 동화책 열어주기도 했고 뭐가 보니 어디가 뭔지 모르겠어 어, 여기서 막 여기서 막혔거든.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짜 꽃병 이런 거 찾으라고 했는데 꽃병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여기 열긴 열어야 되는데 들어가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 열어볼까? 열어볼까? 고민되네. 아씨, 그 비닐기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직진해서 우측 이렇게 있는데, 너의 비밀 기지가 어딘데? 여기.. 여길 가야 된다는 거잖아 여길 가야 됐나? 저장하는 건 있는데 하나하나씩 찾아봐야겠는데 분명 여기 글라우스를 봤어, 여기서. 그 여기서 검인을그 분홍색 고민형을 봤었고? 아 여기서 막힌다니까? 어디서 여기로 가긴 해?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지? 나방송하다 이거 찾다가 포기했거든. 안돼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나 볼게. 없는데. 야, 이거 어디서 찾냐. 해. 잠깐만. 여긴가? 이렇게? 아니네? 아, 모르겠다. 여기로 3층. 도끼 인형이다 부엉아 부엉아 나한테 키스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줘 어? 여기 길이 있었네? 어? 여기 길이 있었어? 어나 여기 있는 줄 몰랐는데? 나 여기 있는 길이 여기 있을 줄 몰랐네? 아유, 나 밑에 있는 걸못 봤구나. 그 책이 비밀이 기지인 것 같아. 바닥에 물건 잔뜩 있어. 여기서. 나 여기 길이 있었구나. 여기있다꽃병의 툴립이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다. 아, 이 찾았다. 이거구나. 이거 나야? 오, 찾았어. 아, 나이 툴립 이, 이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던가. 코시 부르니까 저장하고 먹어야지. 찾 둘러봐야겠다. 나 이거 하나 찾으려고 오늘 이거를 한시 30분을 소비했어. 저한 20분 정도 소비했어. 26분도 아직 했거든? 이거 하기 전 시작하기 전까지가? 내 이거 그거를 아 정말 힘들었지. 야 진짜 이걸 찾아버린다라. 꽃말이이름 제목의 아이들 그림책이다. 읽는다. 어느 곳에 읽어볼까? 튤립 툴립은 색깔마다 다른 뜻이 있지만 빨간 튤립은 꽃말의 전설이 있습니다. 파라드라 왕자는 시린, 시린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시린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참지 못한 왕자는 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피에서 튤립이 피어나 빨갛게 물들고 완벽한 사랑에 뜻하게 되었습니다. 아그 회바라기 태양의 신의 불로는 매일 한국 마차를 타고 등에서 서로 하늘을 달렸습니다. 물의 니프님은, 니프는 아프, 아폴로가 하늘에 가려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날 니프는 아폴로를 지켜보기 위해 신음을 전폐하고 아흘에 동안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흘에째 니프는 훗날 해바라기라는 불리는 꽃이 되었습니다. 공경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는 새벽부터 황혼까지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구나. 그러면 쑥부쟁이. 스푸쟁이 입은 별 모양이라 영어로는 어 에스톱? 에이블라이? 라고 불립니다. 여신 아스, 아스트리아가 하늘을 보고 하늘에 떠있던 별이 이제 없음을 깨닫고 운이 운 이야기 때문에 스포쟁이는 상냥함을 상징합니다. 아스트라리아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스포쟁이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 마지막 설강아 고대의 전설에 따르면 에덴 낙원에 쫓겨난 뒤 이브의, 이브는 가을이 오며 꽃이 시드는 눈이 내리기, 내리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 이브의 앞에 천사가 나타나 이브를 달래주기 위해 농성이를 융성이 서강하, 서강화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강화가 희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달고오는 봄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본 건데 스토리가 뭐냐면요. 이게 그거예요. 잠깐만 눈, 우선 이게 요정이거든요 여기 약간 요정이 있어요 네명의 요정이 있어요 그 요정이 여 가긴 가야돼 요정이 있는데 그네명의 요정에서 눈을 못 뜬거야 그 요정이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눈 뜨는데 여름, 가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렇게 순으로 눈을 깨, 뜨는데 서로를 모르는거야 그곳 죽었.. 죽었는데? 여기.. 어여기있다내 요정도에 일하기 위한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옛날 적에저을 받고 태어난 내네 자매가 있었습니다. 연도는한 해에서 아홉 달의 깊은 잠에 빠지고 나머지 세달 동안 깨울 수 있었습니다. 친근한것 착한 요정 툴립은 봄이 시작할 때 깨어나 봄이 끝나면 잠들었습니다. 가장 활기찬 요정의 해바라기는 더운 여름 동안에만 깨어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진절한 숲부쟁이는 가을이 올때 눈을 떴습니다. 내 잠에 준 가장 성숙한, 성숙하고 진지한 설강아는 추운 겨울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요정들은 서로 모른 채 죽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됐더라고. 그 인형들 아까 내가 살려줬는데, 도와줘서 그런 건가? <웃음> 도와줬었거든. 여기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이템으로, 가짜 둘리불, 놓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나가는 거지. 그리고 제 나가서 그렇지. 오 살았어. 오늘 낮에 렇게한 수십 번은 죽었지. 한 두세 번은 죽고 한 번은 몰라서 죽고 한 번은 실수로 죽고 또한 번은 설마 대기지하고 달렸다가 실패했지. 틀립 됐다. 이제 문 열렸다. 전에 저장... 일일이 건 저장을 해야 돼. 일일이 가서 힘들어. 이게 좀 귀찮긴 한데. 아까부터 이 인형이 아까부터 내가 <웃음> 낮에부터 했는데 따로 붙어있더라고. 누가 문을 열었어. 이제 여기 떠나, 떠나서 떠나뭐뭐할수 있겠어. 문 열어줘서 고마워. 그 책은 이 방을 나가서 새로운 장소를 보고 싶었거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 걔 대신 보답해주고 싶어. 내 세계로, 세계로 돌아간 법을 알아? 그건 모르겠지만 널 도와줄 책을 있을 거야. 어의마보사 책. 계에게 가면 서가널 도와줄 거야. 노란 벽돌길에 따라 걸으면 돼. 그 벽돌길에 나오는 문은 닫혔지만 나한테 맞는 열쇠가 있어. 내 지분에 맞게 대답하면 여, 이 열쇠 가질 자격이 있는 걸로 보겠어. 어느 곳을 상냥했다지? 잠깐만요. 갑자기요, 이거를 상냥 아니면은 튤립, 튤립인가? 틀렸어? 숙부쟁이? 잠깐만. 아, 뭐지? 아. 튕겼다. 아니, 틀렸다고 튕기게 하다니 정말 무서운 게임이군. <웃음> 이거 틀렸다고 튕기게 할 줄이야. 다시 갔다 오라는 구만 짜 자식 다시 읽고 와야겠나? 상냥함이니까 어. 상냥함이 친구는 착한 여정이봄 해바라기 쑥부쟁이 쑥부쟁이 오케이 쑥부쟁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 제가 쑥부쟁이 쑥부 쟁이 당근 이쇠로졌다 혹시 여기 저장하는게 있니? 어, 잠깐만 어디 방에 있다고 그랬었지? 황금방 이랬지? 안토니 생지트리 페리의 어린왕자라는 책이 있다. 오 어디지 어디로 가야되지 상금방? 어. 한쪽 그때 막힌 붕인가 그, 그때 막혔던 방인가? 네개야 기억하기란 한쪽 한 곳인데 막힌 데는 갈리오의 무슨 그 무슨 남자의 남자의 방인데 방 쪽에서 우측 여기 여기구나 막다 해설자, 선절하고, 선녀 가로, 아줌마 가로. <웃음> 이리, 이리하는이 세계 보어날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도하다 죽을까요? 이 신비로운 도서관 잘 죽이겠니? 나쁜 사람이야. 아, 해설자씨, 할 말이 있어요. 전에 검은 머리 남자애 만났어요. 그런지 알아? 헌 그럴리가 착각한 거겠지. 여긴 너만 있는, 있을 거야. 아무튼 가야겠네. 또 만나게 될 거야. 거짓말 마, 야줌매야 어쩌면, 이번에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저거 사악한 아줌마라니까? 소녀로, 소녀 서녀 가로, 아줌마라고 가로. 저거 사악하다니까? 저 우선부터 사악해. 어떻게, 주인공은 못 죽여서 남, 남주, 여기 남주인, 남자주인공도 죽일라지. 하 해설자 죽이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 무슨 사람이야? 엘? 책장에 엘 프랭, 프랭크바움 오즈의 마법사. 그럼 너구나. 너가 오부, 오주의 바보사 책이야? 너가 아리하고 그래, 기다리고 있었지. 너도 나 알아? 왜 책, 책들 전부 다 라는 거야? 아마 다들 언젠가 너, 너에게 읽, 히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너도 알겠지만 뭐이 책들 대부분 읽, 읽히는 일이 없이 잊혀지고 말 거야. 책이 잊혀지면 사라지는 거야. 너만, 너만한 나이에 책을 열선적, 열정적으로, 열성적인 사람은 존경할 만한 인재지. 역 같은 인간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속 살아가게 해주는 거야. 잊, 잊으면, 잊으면 죽고. 음. <웃음> 미안, 멋대로 떠들고 있었군. 그래, 무엇 때문에 저지었지? 빨간 장미가 너, 너에게, 너에게 가면 내 세계로 돌아가는 걸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어. 그봐, 이뤄줄 능력은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지. 내 옆에 빨간 상자 보이니? 아, 보이나? 그건 열어서는 안에 있는 거 가져가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앞으로 있을 모험의 행운을 뵐게. 아리가또. 우선 저장을 합시다. 언제 디지줄 모르는... 해설자... 아니, 소년 가로, 아줌... 가로, 아줌마 가로. 날 죽인다 했었잖아. 아, 하으면 똑같은 말이구나. 그건 이제 또 빠꾸르랍니다. 어, 소아비. 어, 잠깐만 동전, 동전 있었지. 우선 저장만 해놓고 동전을 했었어. 그거 얘 뒤에 이제 책이 그거 해달래. 거는필요하니 성냥 오케이, 선장으로 넣었다. 맞겠지, 아이템? 그렇지. 성냥 필요했어. 파티 때뭐 토끼방 아까 있던 데 거기 어두웠거든. 표시부르는데 잘 됐다. 좋소! 도전! 토끼방 여기. 야, 이성장을 준비해야 하기 잘했다. 책장이 루이스 키롤의 이사나라 엘리스의 여러판으로 본득 가득하다. 제시가 파티에 왔어. 이사나라 엘리스의 책이 나오는 토끼는 모두 큰 파티 초대장 받았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을 듯해. 넌 여기서 뭐하는 거야? 너 토끼처럼 보인데초대장을 보자. 어? 응? 내가 착각했나 보네? 그래 넌 착각한 거야. 책이 있는데? 같은 책이 여러 판본이 있으니까 같은 책에서 나왔어도 토끼는 모두 같은 건 아니야. 토끼가 참 많네. 모두하고 얘기할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 다 같은 책에서 나와서 얘기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해도 에? 잠깐 너 토끼 아니잖아. 근데 여기 어서 무슨 일이야? 초대증을... 초대증을 받았다고? 이상하네. 그치 나도 이상해. 초대증을 받았어. 오! 펴졌다, 책! 앨리스는 내내 토끼를 쫓아다니지 아리아, 이야기를 살짝 바어보는건 어떨까? 그래, 이이 토끼! 예. 포스터에 있었는데 점점 사라졌었거든 불이 꺼져서 여기서 나가야 해 어? 어? 보여줘서는 안 됐나? 어.. 보여줘서는 있나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건가? 혹시 우리가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가자 또 귀찮거든 아 하고 뛰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해보고 어? 안녕 한명 같으면 보여줘야되나? 하고 아, 다 보여줘야되네? 안볼 거야, 안녕 안녕 아니 살펴봐 살펴봐 살펴보는 안돼 죽고 죽을 거라고 아보고 내려 빨리 내려가야 되구나 아 내려가야 됐네 오 쫓아오지마 안돼야이꼴야꼴아 거부감 그거 입구를 입구로 막으면 어떡하니? 입구로 막으면 어떡하니? 나 여기, 너 그걸 입구로 막아주면 몰랐다? 거부가난널 힘을, 널 이기, 널 이길 수 있다 해줬더니 넌그 입구로 쳐 막아버려? 입구로 막아버린다라? 야 세상에. 요구로 한번 돌진해볼까? 오른쪽으로 쭉, 아, 밑에 올라가서 한번 해보자. 쭉 가는 거랑 밑에 하나 밑에 하나 우.. 그니까 오른쪽 하나 밑에 하나 오케이 아고 <웃음> 어, 꾸... 밑으로. 아 그래 여기는 여기 아니야. 그럼 이제 직진이겠지? 음 그럼 직진이겠지? 뭐냐 오른쪽으로 직진을 간다. 고부가 난널 믿는다. 아니 믿지 않아. 네가 날 배신을 때려? 난 믿었어 고프가 너가 날패신을 때릴줄 몰랐어 오냐 우선 오른쪽으로 직진한다 이거지 오케이 우선 직진을 해보고 안되면은 내가 왼쪽으로 직진한다 직. 촉. 어 가자집 들어간다 내가 내가 가자집 들어갈거야 이 자식들아 제트 제트 제트 제트 빨리 빨리 오케이 간다! 망할라며, 토끼! 나쁜 토끼! 토끼 나빴어! 나쁜, 나쁜 토끼! 토끼, 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널 얼마나 안, 응? 스탑스탑 해줬더니! 신을 때리다니 당근도 주고 그랬는데 오냐 너 죽고 오는 나나 살고 너죽 너는 죽고 난 살겠다 오냐 딱갈 건데 한대 남았다 한곳